오르토 선수인스타타임임시간 시작 이미 끝나지고 가가장히을 이미 아유. 아유. 이 아, 이는 r 을해 봤으면 좋을 좋을 법한 장면이에요. 아유. 자, 보시죠, 보시죠.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데자는금거는그이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그렇죠아거는에서 한국 방송 그거는 는 것처럼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기 그거는 는그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거는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 엄청 히승준 선수의 조동작이 자연스러운 상황처럼 야, 보이진 않았고요 지금 네. 이제 오타 선수 전반적 골 장면이고요. 오분 만에 포르투갈 선제골 지금 골 장면보다 지금 일본에서 오사 아, 선수를 밟은 아, 그 장면을 네. 더 지금 네. 틀어졌으면 좋겠는데. 자, 근데 이제 퇴장 관련 상황이라고 여겨지면 VAR 씬에서는조고은 있을 거예요. 고백이 민지 고백이니백인이네시아 대한민국 이재석과 오르타 두명 모두 치료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또 다시 냉철해 됩니다 태국까지 감사합니다 위드월드 인스타트타임 2시간 시작 이미 운소시 아이도진님이 태국서 덕분에 실시간으로 잘 보고 있다. 황인범이 중앙 수비수들 사이에 게임이 내려가서 이김승규 김승규도스 킥이 조금 아웠습니다그르투갈 오른쪽에서 들어오네요. 미시 샤넬 님이. 김승규 선수가 실수했을 때 선수들의 리액션이.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자, 빠르게 자신의 위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악셀 성님이 오셨어요. 선수들의 아뇨, 이러한 리액션 하나 남기냐. 하나가 90분을 최하나에서 이기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 더 기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포르투가 피트니 안스코 벤데스 퍼스 선이 포르투가. 오른쪽에 듀오 달러가 있구요 달러쪽으로 연결됩니다 자, 오른쪽으로부터의 크로스 공간은 너무 주면 안돼요 나왔어요건너냅니다 번겸어 가시쪽에서0밍네레스 반대편으로 출발합니다 자 우리 선수는 그래. 그래도 든든한 선수는 움직임이 빠릅니다 올라옵니다. <-NLS> 막힌, 막힌, 막 si 아, 막킹 수비, 수비 막킹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키우안로님이 이제는 자기네 이긴 하이라이트 자, 뚫었어 끌어냈고 조기성, 이강인, 이강인 앞쪽 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조기성, 잘렸아요 자, 수비, 수비가 없다, 수비가 없다 자, 불절되면서 대한민게의업 자, 지금 보면 역습이 굉장히 깔끔했죠. 아, 지금 보는 선수가 나.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하지 못한 걸 황인원 선수가 그템포로 가져갔고요. 오, 아, 이제 영향만 계속 나온다는 것같 자, 20%의 위기가황인이 음, 음. 선수를 이렇게 신나게 만들어요. 네. 자, 인원 바로 앞에는 대한민국 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부 업시킬 필요가 있죠. 자, 계속 해서두 명의 선수가 킥을 차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목소리>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이강인이 지나치고 하는 퀴즈오른발으로습니다니다 다시 한번 시 아~ 진짜 아 장군리 슛! 슛! 이재석의 왼발. 네. 왼발이 좋은 이재석이었는데 그렇죠. 론스슛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아, 이재석 우수. 아 왼발에 한번 제대로 걸리나 했었는데요. 자, 지금 때마침 이 동작에 경장에 있는 수많은 한국 팬들이 제일 깨안 외치고 시작했어요. 습니다 아이고, 방송 났습니다. 중성립이 기타 기업을 갖추려고 했습니다. 중성기동기구을갖니다 아, 잘 끊어졌어요. 주심 잘 끊어졌어요. 자, 포르투갈 선수들이 약간 타열집적이고 멋진 선수들이 아, 분명히 적혀을건데요 사실 포르투갈이 굉장히 후. 높은데, 아, 괜찮, 오늘 왜인지 자꾸 프리킥 찬스에서 기대를 만들게 하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기적절 이용을 믿고 있는 근거가 백투감독이 세트플레이 훈련을 대단히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진국엔 오른발 손흥민, 왼발 이강인이라는 세계 최고의 팀들의 킥이 있습니다. 이강인의 왼발. 슛. 슛. 오른발이 날카롭게 휘어져 들어갔는데 걸리질 않았습니다. 이강인수이번대에서 네, 이번 보내주는 킥의 궤적은 뭐 항상 거의 날카로습니다아이에게하자 아, 저렇게 킵투키 킥이 연결됐기 때문에 선수들도 막기가 쉽지가 않죠. 기 네, 선수가 조금 앞섰네요. 자, 항상골은 바로 나지 않아요. 오늘들을 연거길 나타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과정이 필요한데 계속 해서 공을 두드리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호르투갈 후벵 레베스 왼쪽. 무관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 태영을 갖추는 대한민국의 수비 라인입니다. 루키냐 칸셀. 주앙 마리오. 선생님이 군대 후반전은 언제예요? 네, 두명 사이에서 후백 네베스비리 님이 니다 제너시스 님이 가나야 너라 실망. 비리 님이 우칸셀로 왼쪽에 비티냐가 있고요. 비티냐. 김종성 님이 두관전은 다른 곳에서 라디오만 다른 있어서 요 지금 호날두에게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앙마리우 쪽. 자 누구보다 골냄새를 잘 맡고 골을 넣길 원하는 호날두가 이렇게 아, 저 나와서 저 면에서 다니한다는 것, 공이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호날두 선수의 짜증을 또 강증하는 그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자, 자, 자, 자 지금같이 호날두가 계속 나와주면 결국엔 크로스가 올라와도. 아, 올라와도 자 그리고 중간에서 테크, 아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소름빈입니다소름빈아소름이또 자, 자자자자 조기성적으로 공간 패스 넣어줬습니다. 소름빈 올라가자. 동점 습니다 습니다. 이 월드컵 전에 부상을 당하면서 수술까지 했었고요. 또 제대로 된 훈련을 완벽하게 못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상차전 특히 체력적으로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손흥민입니다. 경기 감각과 함께 경기 체력이라는 게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럼요. 자 이렇게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100% 준비가 어, 잘 됐다. 네, 네, 자자자자마키마키마키 어, 네, 아 구야 대한민국의 네. 골책입니다. 아, 아, 오르타 선 수트로스가 제대로 감기질 않았어요. 네,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와주면 줄수록 우리 선수들에겐 또 다른 에너지를 또 만들게 하죠. 그리고 그런 또 신장비 같은 걸쓸 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뭔가 또 아쉬움을 토로하고 네. 있습니다. 김진수 잡아놓고 아, 좋아요. 아, 그. 공을 잘 확보했습니다. 저구영김영권 앞쪽을 봅니다 찔러주는 패스 뒤에서 먼저 공간 확보했고 확인법 자 여기서 이올라가 자! 자! 자! 자자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자! 쭉! 자! 쭉쭉쭉쭉쭉 쭉! 아! 아! 아 와야죠 아쉬워할 때가 아니라 구조점이 이야기 대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역습 찬스 공격 내 수비 내시었거든요 아, 지금 몸을 건드리고 한진범 아, 선수가 앞쪽으로 밀어내는 저 태클이 정말 좋았습니다. 신월스님이 브라질 브라질 거리는 거 오피넥 시 사실 지금은 아직 후반전처럼 이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이상태면 우리는 심부를 주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골이 필요합니다. 승구님이 국민이 누는그 그래, 골은 정말 단한 번의 공격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점을 안 하기 위해서 일단은 수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세트럴 소지가 됐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원톱이에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가장 앞에, 중앙에 있습니다. 네. 점유율은 포르투갈이 앞섭니다만 이것은 오늘 경기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점유 자체가 포르투갈이 앞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 어! 오! 어, 오! 들어간다! 가슬로. 들어간다! 들어간다! 가운데로 아, 연결!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 저우요자 다시 한번 날도 주가로 피트날도 연결되기 전에 뒷모어줘야 아, 돼. 네. 가슴 다시 두 명의 선수가 포르투갈 가담하면서 다시 공을 가져갑니다. 자, 볼이 호날두서 쪽으로 결국에는 다시 연결될 거라는 게 우리 선수들이 잘이르어요뒤쪽에스 피트냐. 자, 지금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는데요. 자, 조심해야 돼요. 걷어냅니다. 김영권. 자, 자, 좋아, 좋아. 화이팅! 아이, 권경원 선수입 자, 지금 선수들이 쉽게 뺏기고 지금 결정적인 찬스를 줄여가는게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체력적으로 이미 너무 많은 소비를 항상 태어요자 이제부터는 정신력이 이제 가장 필요한 순간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돌아들어갑니다. 화셀로칼셀로칼셀로한번더 접으려고 했는데 김문환 커어입니다 그리고 커들에는 소름비 조항 마리오 맞고 커치라인 벗어납니다. 대한민국의 홍입니다. 자이 체력의 게이지가 선수마다 있다고 한다면 지금 게이지가 거의 다 소모가 된 상태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아, 와, 운동선수죠? 그 전에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권경원입니다. 어, 포르투갈이 볼트카드를 꺼냅니다. 안드레시의 네, 하파엘레 네. 공격수들을 지금 꺼냈어요. 자 우리, 우리 아, 황희찬! 자 드디어 황희찬! 모든 국민들이 고대해온 선수 아닙니까? 자,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가 이 월드컵을 줄이고 있거든요. 황이 선수가 사실 뭐 클럽에서 출전 기회를 많이 못 얻을 때라 할지라도 대프팀에오가 항상 파괴적인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와, 지금 이 흐름에서 황이찬 선수의 속도와 능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이고요. 그렇습니다. <목소리> 자 어, 그리고 이제 필드에서도 중앙 리드 필드와 공격 적쪽을 교체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황희찬 선수가 들어와서 공이 아, 연결됐을 때 흔들어준다면 분명히 우리 선수들에게 큰힘이될 거예요. 자 지금은 아까 말씀에 말했다시피 정신력으로 지금 선수들이 한발한발 한발 뛰고 있거든요. 자 지금 선수들의 체력에. 게이지가 거의 바닥이다 게이지 보이는데 자 조금 그러니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호남도 왼쪽으로 브라질. 카셀로, 왼발로 브라질. 올립니다 브라질. 반대편에서 일단 드그로크는 드로우 터드는 김진수 다시 뒤쪽에서 포르투갈 디오구 달로 파워넛 1주 다시 반이 브라질 대한민국 브라질 오르타. 대한민국 17777 따로 이어두기 아니 마타운 두맨스에 연결하는 패스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골킥네이러면로 우리 황희찬소수 트윈 듭니다 지금 자, 지금 포르투갈은 팔리냐 선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팔리냐 선수 들어오면서 마테우스 누네스가 빠질 것 같습니다. 이번 주황 팔리냐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온날두를 뺍니다 호날두를 빼고 자안드레지바가 들어가나요? 네 그렇죠 네, 안드레지바 네, 네, 네, 선수 네, 세, 그리고 네, 하파일레앙 선수가 들어가고요 네, 세, 세, 세, 세. 자 네, 파일레 선수가 네, 세, 세. 들어가면서 중원의 어떤 수비적인 무게감을 더하는 것처럼 보이고 네베스 선수가 빠지네요 아 후벤 네베스가 빠집니다 네. 자, 그리고 레아 우선 수 안들으실까 선수 세명의 네, 선수. 아, 선수를 네. 한꺼번에 교체하는 포르투갈의 페르난도 산티스 감독 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포르투갈도 어, 오히려 공격라인을 어, 조금 더 강화했다고 볼 수가 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안 잡히지만 호날두 선수가 너무 천천히 걸어가니까 <웃음> 조, 조규성 선수가 빨리 나가라는 제스처를 취했는데 호날두 선수가 좀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또 했고요 그러면서 두팀 선수들 간에 약간 지금 신경제도 벌어졌어요 네. 자이 장면도 선수들이 다 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더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재성 선수 대신 황희찬 선수가 들어간 대한민국입니다 네 이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상태로 그대로 비트. 양쪽 경기장의 경기가 진행된다면 우리는 쉽지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벤투단택의 승부수예요그 우리에게 골이 좀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황희찬 통장 있습니다 황희찬 황희찬 황희찬 황희찬 황희찬 자자자자자자자자 올려주고 올려주고 올려주고 자 꼬리! 아아 슈툴러지면 조득민 골츠로드가 이강인 선수에게도더 많은 오, 공간이 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내신 네. 네. 황희찬 선수가 끊어와서 슈팅까지 마무리했었으면 좋겠다을 했는데 잘하지만 황희찬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존재를 부위 선수들에게 알리는 드롭플레이를 또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자신감을 저러면서 선밀도죠 그럼요 첫 번째 터치 첫 번째 플레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황희찬 선수에게는 긍정적으로 다가갈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좌흥찬 중강인 우훈민입니다 지니아가 뒤쪽으로 보름 칼 수비 진영입니다. 소루미리 따라붙습니다. 조기성도 브라질 브라질 앞에 있고요. 디오코스타골키퍼 오른쪽으로 디오코스타 디오 달로 디오 황희찬 디오디 압박합니다. 황희찬, 황희찬. 그리고 솔공가조렇게 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한번 갑시다. 좋아요. 자, 자, 자, 올려줘. 바로 다이렉트. 꼬리. <몬밤> 아! 아발아아아아아아아요 자, 자, 자, 자. 로 들어가서 황희찬 아, 이건 중거리슛들어어야되 아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에서황인못 선수도 볼을 굳잖아잘 놓는 선수죠. 발 왼발, 다 있는 선수죠. 자, 그때는 자, 안드레시마치 부채로 들어온 선수예요. 자, 흐름을 좀 끌어들 필요가 있어요. 아, 쉽습니다 자, 자, 마킹. 자, 마킹하고 마킹하고 수비, 수비, 마킹해야 된다. 공격자의 숫자를 약간 늘 카페래이왼쪽에 손을 들고 있습니다. 손을 오, 반칙. 아이, 손을 아, 그 아, 그거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네. 저이 나올 때 이런 장면리쇼 나갔습니다. 쭉. 욱 가리지 않고 자, 때려야 됩니다. 저렇게. 자, 때리다 보면 공격이 주니다. 아, 데없는실수를 해서 노래 자, 이제 아유. 아유. 마킹! 다 마킹. 네. 자, 수비. 수비. 사이드가 먼저 선언됐습니다. 리가리사이드 네. 장면에서도 옵사이드는 존재합니다. 아, 선수들이 일자로 저렇게 서있는 모습볼수 있죠. 자, 그만큼 준비를 잘해서 나온 또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아주 라인 컨트롤을 잘했어요, 지금. 사실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 선수들이 계속 집중력을 가져가는 한 장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목을 잘 못하고 있었나> 어,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오늘 수영이 경기 수영이 수영이 오늘 수영이 16강 진출을 위해서 승리 외에는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네. 체력적으로 부담을 네. 느끼고 있는 이 시간에 또 우리 오, 팀이 대한민국이 필요심해잖아파엘리앙 다시 해봤습니다. 하파엘리앙. 박수 프로 소수입니다. 스타일 여추가 전돌쪽이에요 여기서 먼저 공간을 확보했고요. 소유권을 가져 오는 대한민국습니다환경님이 지발 중입니다. 자 권경훈 선수가 오늘 김민재 선수의 대체라는 것은 엄청난 극책을 맞았다고볼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네치렸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또 변화일 수도 있는데 본인도 그런 것을 잘 경기력으로 잘 증명을 또 해내고 있어요 네, 매일같이 경기장을 찾아다니는 인판티노 f 파 회장이죠 김승준 골키퍼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오른쪽 중앙 수비수 권경원 김보환 자 상대가 받다가 죽지만 계속 빌드업을 잘해 가고 있고요. 고르미리 공간에서 공 잡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 거죠. 이걸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이 상대 게 압박이 들어와도 이렇게 풀어 나가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패스 연결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기찬이 먼저 와있니다 하기찬. 자 공격해서 들어 줘야죠 하찬이 흔들고 나갑니다. 상대로 우승이 우승이 간다. 가자. 가자 가자. 자! 아 자, 다시한 그렇죠. 그렇죠? 어, 번, 다 감사합니다. 시 한번 올려 주고. 슛! 슛! 자, 지금 명이 이제 드리블 하 나오죠. 자, 보시죠. 발리킥! 없면죠 자, 제가 다른 각도인데 핸드볼은 아니네요. 팔보다는 박세네. 알긴뼈 쪽에 어... 네, 팔에도 좀 맞긴 맞았는데 팔이 쪽도 함께 맞긴 맞았어요. 네, 그런데 핸드볼까지는 릴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죠. 네, 진행을 우리 반죽들 수준이 높죠. 네, 아주 아, 미세한 장면 아, 빠르게 포착하시고 아, 있아 필요합니다. 왜냐면 무엇보다도 음. 음. 반죽하게 서 음. 피치가 부족하거든요. 음. 그렇죠. 아, 한마음으로 바뀌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음. 골과 문 가까운 스탠드 바로 뒤에 계신 분들이 조합 컨셉의 팔꿈치 만드는 걸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성공적으로 최악관슬리 <목소리> 선수의 팔이 그렇게 많이 벌려져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약간 가까운 거리에서 강한 슈팅이, 강한 골이었거든요. 그런 걸 본거죠. 이제 해한민국또한 번의 폴로킥입니다. 이강이니 려주고 손님! 저 있어요! 아! 제대로 안가졌다. <목소리> 자, 그러면 역습 조심. <목소리> 자, 내가와야 돼요. 자곱간 뒷곱간 아, <목소리> 조심. <목소리도> 오른쪽에 아2 1 121, 121, 121, 121, 방2 1 그렇죠 그렇죠 121, 121, 121, 무리로 느껴졌던 슈팅이습니다 아, 이런, 이런 부분들이 교체 효과예요. 지금 황희찬 선수가 수비까지 내려와서 슈팅을 막는 것. 자 보세요. 자 선수들, 황희찬 선수뿐만이 아니라 박경원 선수까지 계속 수비까지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레양 선수가 파괴적인 저돌적 돌파는 잘하는 선수이기는 합니다만 약간은 좀 판단이 안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판단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멍한 표정으로 벤치앉아 있습니다. 네, 오늘 골을 넣고 싶었을 거예요. 네. 김승규의 킥, 아, 조규성기백헤더 아, 자, 이거이거이강이 아, 어. 아, 정말 좋은 네. 위치입니다. 네. 김태현 김정현이. 갑시다. 홍현희 님이 16강 가게 생득가 최선극까지 뛰줄 오피슨 코리아이시고 다크나이트 님이 아예. 태양 소주 오형마신고 아상 태쿠티 님이 티티 임태양 님이, 님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자리에서 기가마, 대한민국 획설직공 칼만 님 대용 아카이브 님 이스텔날리님이 <믿새> 대한민국 대한민국 김상윤님이 슈프리에디님이 테일날 성일름만디 다크나이트님이 응원단 왕보가 외전해 고현수님이 30일로 이겨야 신민강인가요두유로 BTS 대어 아이크레머님이 러브프로 퀴웨이트 센트 투코리아 엔드 비트 퀴웨이트 대한민국 아정윤이아님이 우필 데이지 김님이 이모티콘 입만 작작더려죠 아 정우영 선수도 있는데 그냥 가네요 네, 아티이프님이 71로 네. 이기면 진출 인태양님이 이강 뭐 다시 오네요. 어님이 화면 크기 해주세요 슈퍼맨님이 남조선 기둔전네 이강인! 네, 네. 벗어납니다 인태양님이 이강님 색설직공팔님이 화면 크기 기회는 계속 옵니다 이강인 네. 네. 6설6권 공사 종민이아니니아멘국죠서도한 한국에서도 한국도 한국에서도 한국이서도한한국국에서 한국에서도 도한도한에서한한국이한국 한국에서도 한국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국이한국 이 슈퍼맨 님이 재판 남조선 돈 먹었다. 크라이트 님이 여자 목소리 선수도 부상으로 합 하지 못했지만 오니이 에미엔지 님이 텐 나오면 돼요. 네. 이번에는 포르투갈에골 안치게 선언됐습니다. 님이 손오민아인 축구린 대한민국. 자 일단 우리나라가 후반전 여러 가지 고비 상황들을 좀잘 버텨냈거든요. 찬란한 아문님이 누가 포르투갈 부르는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 공격수에게 찬스가 한둘씩 하나 둘씩오고 있습니다. 야크나이트님이 인체한 공채점수요. 여보드님이 네. 네. 해외에서 체크할. 인터넷으로 아, 볼수 아, 있는 거 너무 많아요. 유. 사마님이 대한민국. 아니 오퍼천아님이 포르투갈 포르투갈 포르투갈 맨날. 하김 세계 속으로 워킹 팀님이 남조선 수립 증거입니다. 앙팔이카인님이버유 여자 먹고 리잡버타드 파멜라 플로레스 마마니님이 제이프 제이 이재현님이 대한민국 퐁퐁퐁 퐁 공모 대한민국 어. 어. 중용님이조규성골 어. 넣을 거다. <목소리> 김종성님이 AI 자동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잖아요. 누가 해설을 찾주세요이오노님이 파다 멘아파님이를 <목소리> 여자 목소리 안 나옵니다. <목소리> 집중력을 놓치지 아야합정현님이안쓰면 <목소리> <김중현> <목소리> 여자 목소리 자, 안 <목소리> 나옵니다. 읽어주는 여자 목소리. 시어리프 하이다 야트님이 생맥스, 제이비 전님이 손흥민 돌입니다. 노태준님이 목소리 거슬린다. 김진수, 이우고달로. 텍스지오노님이 카리비니 오랑코리아디신이 아다지 케이 오른타. 오른쪽에 달로에게. 이우고달로. 하이카인님이가 투 여자 오, 목소리. 저저저 수비, 수비 수비 수, 수, 수비 수비 해줘야 돼. 가슴 철로가. 자 수비 수 자 올려줘. 아 깜짝이야. 도유로우 BTS 대어 알크레머 님이 쿠웨이트 대한민국. YC 님이 대한민국 응원한다면 자기 좀나아이네요 아, 아, 데이지 김 님이 인태양 너나게. 조행봉 님이 골무가 네. 넣었어요. 에어보드 네. 네. 님이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볼수 있는 것 없네요. 아렌즈란 <목소리> <목소리> 나자사카라 님이 사이드 렌즈란나 라자사카란 님이 포르투갈리 슈퍼보엄 님이 코리아 플레이인. 자, 제리 님이 많아요. 이거 소리 어떻게 듣는 킹예요사 동전 님이 콘트 채널 템파나마 님이 큐스카 세베시외 코리아 이지픽. 계속 얘기하면 소리 겁니다. 신얼스 님이 야야야 내 목소리가 어때서? 고가드님이 제발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지금 저희 중계석에서는 황이조 선수의 뒷모습이 좀, 임태양 좀 보였거든요 임태양님이 유강인 대한설직공판님이 그냥 끝에 채널탱파나마님이 아이러브 6골즈리아 에이스님이 아리라아리라 아리랑 아리랑 아리라 아리랑 아리라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바람지맨님이 애니카로 쓰르기 전에 스포껍쳐라 GSG님이 이방에서 다같이 나갑시다 킹상만 동전님이 케이코님이 대한민국 콜콜콜 하이팅김 대성이루크에서 동생이 있었는데. 기다립니다 성이름님이 그냥 소리, 안 소리 안 꺼버려요 좋겠는데요. 신나서 자, 너무 까보는데 김연아님이 헤트 A.U. 진안자 님이 고구 코리아. 슈퍼보호 님이 코리아 의무. 다파 다파 님이 코리아. 채널 캠파 나마 님이 사랑의 걸즈, 걸즈 코리아. 택설직공판 님이 소리 제발 꺼주세요. 요새프 OKTA 피아누스 님이. 네. 문재인 님이 죽이면 어깨 댄요 임태양 님이 대한민국. 자크매직 님이 시끄러워. 황용 님이 더 먼저 나갈게요. I t Sunday. I m e 의 n look, 리 n d you know, hang it to s 대한민국 y I mean, look, and 님이 대한민국 w I mean, look, and you know, I mean, 대한민국 and you know, I m e a 대 look, and you know, I mean, look, and you know, I mean, look, and you know, I mean, look, and 님이 사 k 가 o w I m 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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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건님이 눌렀어요. 탈출 시킵니다. 최정수님이 너무 폭만 읽어져 짜증. 번호에는 김세영님이 그에 다들 나가자 나좀 조용히 보내. 최명진님이 이중한국 와인 농촌 와이 스탠다. 동물 농장님이 꼭승리하지 자, 시너지파 남한 미 아이라이프 코리아님. 안 그래 실바. 태그론 서치 김정아 목사. 이 떠나고 있니다 대한민국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네약. 대한민국 네약. 대한민국 네약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우 도현타님이 대한민국 와이스님이 네, 네. 인구 줄어서 황기찬. 언제 한국 소멸될지니다 대에노치님이 메시지 창소리 안나오게 어, 어, 할수 없나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쌤마이악님이아니 외국에서 어렵게 보는데 좀 자, 부탁드립니다 플루마님이 너 목소리냈습니다 찰란드라 몬세이아이 이이 심행객 파할 나카아라 카자마 이이아이코리에 네로 케트라 님이, 네. 파자마, 님이, 님이 네. 포르투갈, 포르투갈 포르투갈 불러드리구요. 포르투갈 포르투갈 포르투갈 햄스바하리님이데 마이 앙 근데 님이 너무 안다오고 클름원 님이 목소리도 네. 됩니다 네. 그리고 포르투갈은 주앙마리우를 빼고 베르나르도 실바를 투입했습니다 저도 시끄러워서 껐습니다. 이렇게 되를보우영선센터백 자리에 좀 내려가 있는데 조유민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정우영을 그냥 내려 쓰고 있고요. 정우영 선수가 센터백도볼수 있는 선수인 만큼 지금 네 황희족 몸싸움 자발 갖다 댔습니다. 김영권 선수가 나간 자리를 정우영 선수가 메꿔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실히 공격,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요 공격적인 선수 기용을 하고 있는 벤투 감독이죠 네. 자, 포르투갈도 위측하는두명을 사용했습니다 자, 기일게 넘어옵니다 자, 경합 이후에 돌아섭니다 찔러줍니다 네, 자, 잘 뚫었습니다 정우영 이쪽 연결 황희찬 자자자 자, 자. 아아 권경원 안토니오실바자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습니다 황인범 돌아섭니다 황희찬 주도한 배찬아요 예 아쉽네요 반칙 선언됩니다 어 반칙 아니야 황희찬 선수가 계속 변칙적인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조금 더 농구를 통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중앙의 황이죠조규선 선수 모두 다 아, 몸싸움에 능하고 공통거에 상당히 능한 선수인 만큼 우리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패스를 통한 공격을 해야 합니다. 네. 자, 승점이 여전히 부족한 대한민국 승리가 허리 걷더니 세상이 정말... 저두 명이거든요. 전방에 대신에 투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황희조 배타 아, 아, 싸우고 아, 조금더 직접적으로 선수들이 황희조나 정주호 선수를 노렸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황희차 선수 비어있죠? 자, 이거는 화면에서 나오는 영웅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좋아요, 할수 있어요. 우리 선수들 마지막까지 좀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체력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지만, 우리 선수들 마지막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황의쪽입니다 황의조 따라갑니다. 저렇게 황희조 선수도 조규성 선수가 많이 움직여주면서 황인범 선수가 잡았을 때큰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포르투갈 골대 주변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골을 넣을 수 있거든요. 좀더긴 롱패스로 한번 가도 될것 같아요. 네, 비, 고! 좋아. 좋아요. 자, 손주도 잘랐고요. 자 방향 서 아! 들어갑니다. 아요 자, 자, 자, 자, 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저 지금 태극전 사도 같이 불문왕 만호 함께 하고 있거든요. 네. 아, 마지막 15분 10분 10분 10분 10분 1야분 10분 10분 10분 다시 한 번. 어, 자, 한번 공간에 갑시다. 기분난 선수가 잘 건드렸고 일단 벗어나면서 토너킥입니다. 어, 내려가지고 내려가지고. 기분 선수 정말 어, 1차전부터 지금까지 정말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투톱을 세우면서 황희찬 손흥민 조규성 황희조 네이너의 공격수 이제 미드필더는 손준 황인범에게 그냥 맡기고 있습니다 한 골이 필요한 만큼 더 공격적으로 가야 합니다 네자 상대는 주앙팔리냐 윌리안 까르발류 베르나르드 실바까지 투이 되어있고요 헤딩 영합 자 끊어냈고요 앞쪽으로 길게 뽑았습니다 <웃음> 좋아요 좋아요 할수 있어요 좀더 힘내야 합니다 이정팀인생일 수도 있겠지만 아, 우선 끝까지 조금만 더 뛰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더 앞으로 나가줘야죠 그만큼 네, 지금 시간이 42분, 1분, 2분 정도 됐는데 힘든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대를 좀더 우리 선수들이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자하팔레앙 김문환 좋아요. 저조연죠 싸워 조연정이죠 선수. 자 펫페가 헤딩으로 처리합니다. 자 주원은 우리나라 숫자가 지금 두 명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의치 않을 때도 안치를 사용합니다. 자, 지금 하면서 한 번의 역습을 살려 조여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는 좀 위험 부담을 안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도동민 선수 좀더 그냥 앞으로 나아줬으면 좋겠는데요. 아, 반대편으로 돌아티네 선수가 있는데. 레양. 같이 나와서 압박해줘야죠 네. 자, 선수들 남은 힘을 좀더 짜내길 바랍니다 이제 몇분 남지 않았습니다 길게 처리합니다 김진수 따라갑니다 김진수 넘겨주고 황희찬 황희찬 아, 네. 파울이네요. 반칙 당했습니다 한 골이면 됩니다 우리 선수들 한 골만 넣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레양. 김승규 원경원에게 조금 더 길게 어으면좋겠 자, 그요 가지. 예, 아, 자, 올려주고. 자, 한 자, 가 자, 한지지 자, 한 자, 한가 자, 가가 이럴 때 조금은 더 선수들이 움직여주면서 선우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줘야 합니다. 아소한기한테 마킹 있는 마신. 선수들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한두 번의 찬스가 올 텐데 그 기회를 잘. 이제 공부한 점. 43번. 하파의 내향쪽으로 공이 달아갑니다. 조심해야 돼. 네, 하파의 내향 기구 듭니다. 레 내향. 원명 수비. 일단 벗어냈습니다 중앙 칸셀로 중앙 팔리냐자 돌아서지 못하게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을리안 까르발리우 디오그달로 다시 한번 까르발리우 메르나르드 실바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만큼 우리 선수 위험 부담을 안고 한 발짝만 더떠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잘 끊었습니다. 자, 김진수, 황희찬. 자, 자, 자, 포르투갈의 볼입니다. 우루과이와 가나의 스코어는 여전히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골만 넣으면 2위가 될수 있습니다. 자, 전진합니다. 그어로 슛! 네, 벗어납니다. 한골만 더 넘어 된다, 한골만. 한 추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끝까지 집중해야 돼요. 이 수비적일 때좀더 집중력을 갖고 한골을 막아주면서 공격 찬스를때한번눌려봐야 합니다. 김민아 선수의 정말 좋은 태클이었습니다. 한 번의 찬스는 올 거예요. 그한 번의 찬스를 우리 선수들이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시간 6분입니다. 아, 다른 경기에서는 뭐 8분, 10분 주는데 6분밖에 안 주네요. 자한골을 넣어야 됩니다. 한 코를 넣지 못하면 저요, 저요. 자, 자, 자 올려주마. 꼬리! 꼬리, 꼬리, 꼬리! 자, 2대1. 자, 여기서 시간만 끌면 16강입니다, 16강. 정말 아,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 현재 8천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8천명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남은 시간 몇분 안 남았습니다. 자 8천명이 보고 있는데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대로 진행되면 16강입니다. 우리는 강중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2대1 계속 여기서 방어만 해주면 됩니다. 자, 추가시간 지금 2분 남았습니다. 2분 2분만 견디면 됩니다. 2분만 자, 2분만 견디면 됩니다. 대이변이 네, 일어났습니다. 대이변. 네, 역시 대한민국 강합니다. 자, 1분 30초 남았습니다. 1분 30초. 1분 30초만 견디면 됩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이제. 자, 1분만 견디면 됩니다, 1분만. 자!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자포르투갈상대로2대 1. 20초 남았습니다 20초. 자 10초 남았습니다. 5초 4초 왜안 불어있지 지금 다시 5분 남았네 왜안 끝내? 왜안 끝내 이거? 자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경기 끝났습니다 2대1로 이겼습니다 자 2대1로 포르투갈 상대로 자이 시간에 술 먹어야 되나요? 자 한국시간 1시 55분 고좋요 경기 주어 자, 요 자, 외국인들 빼놓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혹시 임플란트 하셨어요. 에어 임플란트라면 아 즐거워요. 저임저 임플란트라면